단 3명을 기록했습니다. 신규 확진자 수는 그제 50명에서 어제 45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틀 만에 다시 50명대로 늘었습니다. 오늘 추가된 환자 중 국내 발생 사례는 모두 43명인데 서울 24명, 경기 18명, 대구 1명으로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. 이달 들어 신규 환자 대부분이 연일 수도권에서 나오면서 서울에 이어 경기도도 무적 Say your song.